안녕하세요 피터억스입니다 할로겐 사양 동화장치가 적용된 아반떼 AD 1.6 GDI 모델로 미등점등 시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모두 점등되며 정지등의 경우 아웃사이드에서만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은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입니다 아반떼 AD LED 테일램프는 세단용과 스포츠용 두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두 사양의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LED 사양 고도 제동 등입니다. 테일램프와 함께 뛰어난 시인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든 신규 배선들은 순정핀 삽입을 통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마스킹을 한후 테일램프 세트를 모두 탈거합니다. 실내로 들어와 시트 어셈블리드를 비롯해 보조제동 등에 포함된 트림을 탈거하고요 상단이 LED, 하단이 할로겐 사양 보조제동 등입니다 광원 차이에 따른 시인성 변화가 궁금해지네요 할로겐에서 LED 사양 테일램프로 변경시 커넥터 배선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모둠에서는 순정 핀 삽입을 통해 작업하였으며 순정 라인을 따라 꼼꼼하게 마감 및 고정하였습니다 접지는 링 단자를 사용해 메인 접지에 튼튼하게 결속하였고요 신품 테일램프들을 장착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기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탈거했던 2열 시트 어셈블리를 장착 후 작업과 관련된 실내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테일 램프의 미등과 정지등, 보조제동등, 그리고 방향지시등과 후진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LED 테일 램프와 보조제동등으로 바뀌어 차량 드레스업 효과로 훌륭하네요 LED 광원을 사용하는 만큼 주 야간 시인성도 할로겐과 비교해 훨씬 뛰어납니다 이상 아반떼 AD, LED 테일램프, 보조 제동 등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